오늘은 아사쿠사라는 일본의 대표 또 관광지에 왔습니다. 그동안 도쿄 다른 뭐 시부야라든지 이런 데는 완전 번화가라서 솔직히 서울하고는 크게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냥 관광지이기 때문에 뭔가 일본스러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봐봐요 이거 벌써부터 일본스타예요 야 이건 또 뭐야 아돈키호테구나 여기서 그 우리나라 한복 체험하는 것처럼 일본의 기모노를 한번 입어볼 수 있는 가게가 있다고 하는데 오, 맞네 여기가 여기부터 이제 아사쿠산 가봐요 신사 근처가 본데? 어? 여기 렌탈샵인데요? 예약 없이 빌릴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입어볼까? 자 아사쿠라 즐기러 가봅시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한 데 How are you? 오늘은 아사쿠사라는 곳에 왔어요 아 근데 여기에서 딱뭐 일본 느낌 확날것 같아서 포켓몬고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그냥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도쿄 포켓몬 본가의 힘을 한번 이분께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야, 하이 무시 무시. 남자 나, 남자끼리 왜 페이스 타임하고 그래? 뭐야 이거 이 비주얼 비주얼이 감당되세요 여러분들 <웃음> 뭐야 너 갑자기 왜 걸었어? 저 지금 포켓몬 본가에 와 있어요. 무슨 소리야? 뭐 코스프레라고 한 거야? 코스프레라니요 <웃음> 이 전통 일본 기모노입니다 이거. <웃음> 뭐, 일본이야? 아니 일본 왜 갔어? 아 일본 왜 오긴요? 진짜 포켓몬 본토에 <웃음> 포켓몬 을 느끼러 왔지. 이거 너 맨날 나한테 포고 발리고 그러더니만 결국 안 돼서 본가 갔구나. 이거 본가 가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야 뭐야 포켓몬고 야 일본에서 잡은 뭐 특별한 거 잡혀? CP가 높고 개체값 잘 나오고 그러나? 개체값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안 잡히는 것도 막 잡히고 그래요. 아, 얘또 뻥치고 있다. 야, 장난해. 뭘 한국에서 안 잡히는 게 잡혀. 아, 아 한번 붙어볼래요? 나한번 해볼래? 너 저번에 <웃음> 내가 비유랑 해가지고 졌다고 지금 무시하고 지금 십살이 덤미나 보는데, 예전에 나와, 지금 나는 아예 다른 사람이야. 아, 그래요? 그래. 아니, 그래봐야 브링이 브링, 브링이지, 뭐. 야, 야, 이거 야야. 저... 야! <웃음> 야, 그러면은, 뭐어떻게 붙어? 뭐 어떻게 할래? 아, 어, 저번에 하시는 거 보니까 뭐 30분 동안 어. 뭐 포켓몬 이렇게 잡는 거 하시던데. 그때 비누랑 30분 동안인가? 아여튼뭐 시간 제한 두고 잡아 가지고 배틀했었지. 그죠, 그죠? 30분 동안 잡은 어. 포켓몬들로만 한번 배틀 한번 붙어 봅시다. 순수 실력. 야, 레이드도 돼? 아, 장난하시나. <웃음> 패드몬만 뭐, 인정입니다 근데 뭐 일본에서 나와봐야 뭐다 똑같지 뭐뭐 좋은거 나오겠어 말이 돼아형 저는 또 포캐스터 겁나 많거든요 일본에 아 그래? 일본은 또 많아? 이거 또 내가 일본에 안가봤다고 또 이거 구라가 입만 열면 입벌구가 또 이거 야 아무리 임마 형이 가 일본에 안가봐도 그렇지 포켓스터 입이 뭐 일본은 뭐일본이 어떻게 더 많은 게 말이 되냐 뭐지? 너 옷, 옷 살짝 윗통 벗을 수 있냐? <웃음> 아 이거 근데 스모, 이거 번 벗으면 은난 지금 알몸이야 안돼 안돼 안돼 그래? 바로 친구 당해라 바로 스모 선수로 전직할 수 있을 것 아, 같은데 네. 스모 아 이거 스카우트 당해야 안돼 안돼 나유튜버 해야지 야 그러면은 내가 요번에 본가로 비벼도 안 된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아 오케이 그러면 한국 vs 일본 포켓몬 본가 어? 한번 붙어봅시다 어, 야그리고 보니까 한일전이네? 휴지 이거 일본팀입니다 어 여러분. 잠깐만 나 이러면은 일본 팀이야. 약간 야 근데 구도는 한일전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위치상 그런거고 일단 본가에서 어떤 좋은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죠 아, 그죠 이 느낌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뭐침입한는 아, 아닙니다 한일전은한일전이다 그래서 한일전 매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마지막 한마디만 하자면 넌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야 <놀람> 들어와 포켓몬도 모르는게 일본도 본가도 <놀람> 못어본게 <오본> <놀람> <놀람> <놀람> 자 됐습니다 지금 4시 15분 됐거든요 바로 잡으도록 할게요 바로 시에라 가야지 요 시에라 누님 좋은 포켓몬으로 주세요 여기서 근데 시간을 좀볼 수가 있거든 빨리 잡아줄게 최대한 아무리 일본 포켓몬 본가라도 예? 한국은 겜블닝이 지키고 있습니다 커! 제발 리드킬! 리드킬 주면 그냥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시에라 누님! 아씨 아니... 아이씨... 타격기 가꺼 있었는데 오케이 타격기 나왔죠 오두 마리나 있다 나이스 오! 780이? 나쁘지 않거든요? 야얘 도망가면 안 되니까 황, 황금 떠져야 돼 황금 황금 매겨야 돼자 45분까지입니다 시간 오야튀어나왔는데 제발 가만히 있으세요 그레이트만 하자는 마이 잡았어! 예스! 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야 질복이 좋아 질복이랑 얘 좋거든 도깨구리냐 뭐냐 질복이 어디 있어? 아이 질복이 잡고 가야 되나 이거? 아 이거 이동해야 된다. 저좀 나갔다 올게. 요 <웃음> 자, 우리 집에서 안 잡힌다. 자 아사쿠사 신사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보세요. 완전 일본 분위기 나죠? 와 여기 짱 멋있다. 우와. 신사 입구인가? 아니 잠깐만 이제. 감상할 때가 아니야 빨리 잡아야 돼와 잠깐만 벌써 7분 지났어요 아까 그리고 브링형이 이거 로켓당 아까 쳤고 잡아도 되냐고 그거 물어보던데 아니 무슨 꿍꿍이야 나 오랜만에 한다고 낚는 거 아니야 타격기 630에 오케이 좋아 야 여기 진짜 휴, 죽인다 그죠 오우 네 체육관도 좀 많이 보이고 하는데 어, 이거 황금 여기서 지금 새로운 포켓몬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와! 뭐, 뭐가 뭐, 뭐, 이렇게 막떠아져아 오늘 뻗었으라 그러구나? 아나 멍청이! 아샤물을안 켰어! 아 잠깐만 이러다 지겠다 이게 아사쿠사 신사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뭐 절? 절이라고 합니다 예 아, 일단은 빨리빨리 하나라도 더 잡아야 돼아 메리프 136? 어떻게 해, 좋은 포켓몬이 안 나와 아니야 뭔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 아, 여기다 동전을 놓고 뭐 소원을 비는뭐 그런 장소인가 보네 여러분 잠깐만 근데 큰일 났다 이거 내 예상이랑 좀 많이 다른데? 아니 어떻게 일본 포켓몬도 이렇게 안 나오지? 현혹 켰는데도? 아, 빨리 움직이기 싫다 다른 데로 <웃음> <웃음> 아니 포켓스톱이 생각보다 몇개 없는데?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 모래두지 나왔다 아 지금 하도 안 나오니까 이런 애들 하나만 나와도 너무 기분 좋은데? 여러분 이거 그리고 신발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 나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솔직히? 이렇게 다녀야 돼요 저 지금 어우 깨미이죠 아, 근데 CP 80이 말이, 말이냐, 이게? 아, 나, 포켓몬, 좀 나와줘. 누가 뭐싹쓸어갔나 아니, 못 앞이 이런 거 말고. <웃음> 어, CP 658. 개득할수 있어. 오! 음... 마그케인. 나이스. CP <웃음> 값 1200. 이거 이, 이길 수 있다. 할수 있어. 예, 도치면 절대 안 돼. 하이퍼블로 잡아. 아마 첫 멤버는 저 마그케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침바루 집 앞에서 나가기 전에 잠깐 잡았는데 침바로 대박 났습니다 어. 침바루 피가 1700이야 아 24분이네 벌써?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다 가자 이거 자표가 이제 찍히지가 않는데 아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아 저쪽이었나? 거꾸로 왔나? 저쪽으로 내려가야 되나? 반대로 아, 여기가 아울터로 아, 아, 가야 된다 그래 이럴 때 놀이터 가야 돼 시간이 29분 충분하고요 15분 남았죠 놀이터에 원래 이렇게 포켓몬들이 많이 뛰게 돼 있습니다 어, 놀이터 근처에서 좀한번 비벼 볼게요 휴지가 일본 놀이터 찾지 않는 이상 필드법으로 그렇게 좋은 거어 질법이 떴어 도깨굴 떴어 다 떴다 아유 끝났네 이거는 아는 CP가 좀 낮네 463? 아 도깨굴 제발 끝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1900 아 집으로 가자 그냥 어. 집으로 가도 되겠다 끝났네요 길에서 뭐 어떻게 1 9 0자를 어떻게 잡을 거야 자기가 어. 아니 10분밖에 안 남았어 이거 진짜 변수인데 포켓몬이 안 나와 어 그때 나타난 나만의 꽃새슴 사철록 등장 970점 어 여기 뭐좀 있을 것 같다 이 거리에 저거 도쿄 스카이트리라고 전망대거든요 아 차라리 저런 데 가서 잡을 걸 그랬나 야 오히려 여기 신사 말고 안 바깥으로 나오니까 좀 많이 나오네 오케이, 여기가 제 스팟이다. 리아코 일로와. 810? 리아코 일로 오세요. 나이스. 아, 5분밖에 안 남았어. 이거는 내가 생각한 그림이랑 너무 달라. 오케이. 아, 뭔 잉어킹이요? 어, 전용. 우와! <웃음> 어, 뭐야? <웃음> 아, 지금 엘리베이터 타면서 눌렀는데 전용이 지금 2천짜리가 지금. 와, 걔네가 그러니까 전기잖아, 얘. 감사합니다. <웃음> 끝까지 뭐야할수 있다니, 이풍부는 와, 와 키랭키까지. 키랭키 1364. 대박이네요 진짜 어.. 대박났습니다 이거 사실 이 정도 잡기 쉽지 않거든요 필드에서야 이게 운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GPS가 튀면서 이상한 지역에 잡혀가지고 그쪽에서 그냥 다 잡아버렸어 <웃음> 아무튼 뭐, 운도 실력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느긋하게 휴지를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자 준비 되셨습니까? 네 준비 됐습니다 난뭐진짜에 끝났어 아니 근데 뭐 벌써 어, 밖에 나갔다 온 거예요? 어 밖에 나갔다 왔지 나 근데 참고로 말하지만 잡은 필드에서 잡았는데 레이드모인줄 알았어 시. 레이드몹이 나왔다고요? 아, 뻥치지 마 아니 그러니까 CP가 수준이 레이드급이라고 아... <웃음> 저도 큰거 왔습니다 저도 뭐 아, 큰거 묵직한 왔죠? 녀석 하나 있어요 <웃음> 아 그래 그래 그래 하나밖에 없나봐? 아니요! 아닌데요? <웃음> 야그네라 일단 통화 끊고 한번 붙어보자 바로 붙나요? 자존심 내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일전 오케이 붙어봅시다 들어와 대전 들어왔습니다 당신 빈한테도 졌고나 휴지한테도 박살 날 거야 오케이 시작입니다 야철음 아, 뭘까? 사철로? 오 어? 졸명이 나왔어? 오케이 효과 별로다 <웃음> 어림도 없죠 아 효과 별로네 로마를 격투지? 교체해주고 도깨굴? 귀여워 귀여워 프린이 형 너무 귀여워 어 마음껏 해봐 응 안돼 마가 마가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냥 맞을걸 자 격투 굉장히 아프죠? <웃음> 깜짝 놀라서 들어가고요 아 뭐야 리아코 저런 CP로 덤비겠다고? 이거 그냥 안 쓸게요 어? 어 뭐야 왜 이렇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야 이거 본가에서 좋은거 나온다더니 지금 고민하고 있지? 못 꺼내고 있지? 아니 후달리는 깜짝 놀란거죠? 아니 저런게 잡힌다고? CP가 1916이라고? 아니 이게 한국 포켓몬의 저력인가? 아니 저거 도깨구좀 CP가 몇이야? 하면서 바로 나오면 뚫까 뚫까 그냥 녹았죠? 여기서 그냥 저스피시키스다 쏟아붓겠습니다 바로 나오자마자 어 그냥 얘는 어차피 실드 쓸거기 때문에 저는 비비지도 않을게요 계속 막아. 좋아. 우리 마그케 캐리, 캐리 해줄 거요. 막았고, 참. 오클레 세다. 이걸로 잡는다 짠, 와. 짠, 짠, 짠. 없잖아. 뭐야 렉이야안누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누르고 있잖아. 이거나 먹째째째째째째째째째째아막기 하나 더 있었어? 그래. 끝 그래도 날아가게 낫지. 평 맞고 면은 포켓몬 본가로서 좀자존심상하잖아 컷! 안 돼! 감히 뭐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스몰 소규모 한일전. 시켰습니다. 야! 맞아요. 한국의 갬블링 아니 형왜겜링이 있다고 아뭐 주작 주작했지 말이 안 되는데? 야 이게 바로 어? 겜브링 성지 이 포켓몬 성지에서 나오는 필드몹이야 참고로 2000 따리 CP만 두 마리 있었어 그중에 한 마리 안쓴 거야 2000이요 2000이요 어떻게 나와? 나 1200이 최대인데 그죠 이게 바로 일본과 한국의 차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니 주작했죠 빨리 말해 당신 주작했지? 나딱 알아. 딱 말해. 가서 아, 포켓몬, 포켓몬 수련 좀더 하고 와. 와. 네. 어, 어떻게 2000이나 와. <웃음> 한국의 저조심. 제가 지켰습니다. 아, 열 받아. 한국산 독개구리. 아 이제 수련 좀더 해야 되겠다. 어, 거기서 포켓몬 상상 외울 때까지 돌아올 생각하지 말았어. 아니 나 최대 cp가 1200이었다니까? 그래. 그건 니가 못하니까 그런거야. <웃음> 한국이 훨씬 낫다 너도 인정해 빨리 포켓몬 뭔가 소용없지?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인정 못해 잠깐 <웃음> <웃음> 이거 막 끝까지 이거 구질구질하게 인정 못한다 그러고 끊는 거 보세요 아 진짜 처참에 갈렸다 <웃음>